부평구는 지난 26일 경로의 달을 맞아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8일 부평구는 부평 3동 500호 사업지에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봄과 나눔으로 따뜻한 복지 도시 부평, 11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부평구는 코로나19 시대 이전 매년 노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특강과 축하공연 등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축하회장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공자 시상식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섯 개 분야 총 18명이 시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복지증진과 경로효친사상 실천에 대한 공로로 모범 노인, 효행자, 노인복지기여자 및 노인복지기여단체 등입니다. 시상식은 축하자를 비롯한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어르신들의 노고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는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8일 백운역 인근 부평 3동 500보 사업지에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 도색 작업을 실시해 아름다운 꽃구름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9년차를 맞는 이 사업은 누구라도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여성 친화도시 부평 조성을 위한 특화 사업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평구청,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인천가톨릭대학교, 부평삼동주민참여단 등이 협력해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 0 0 사업 대상지는 전문가와 주민참여 이한 심사로 부평삼동 백운역 인근 주택가가 선정됐습니다. 더불어 주민 투표를 거쳐 마을길 이름은 꽃구름길로 정했습니다. 이에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로고 젝터 게시판, 보안 등 교체 등 마을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 부평경찰서와 협력해 CCTV, 바닥 표시 등 설치, 방범덮개 시공 등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은 부평 삼동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밝고 걷기 좋은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꽃구름길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저소득층 홀몸 노인을 위한 장수 사진과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가족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미소 사진관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오기만 했던 가족 사진을 찍어 좋은 추억의 순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숲속 나무들의 겨울 약속은 다같이 눈보라를 견뎌내는 것 김명수님의 나무들의 약속에서 나온 2021년 겨울편 공감글판 최우수작입니다. 구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오는 12월부터 주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청천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이틀에 걸쳐 노인 20여 명과 함께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로 가을꽃구경 힐링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나들이 기회가 적은 홀몸노인을 위해 진행한 사업인데요. 가을의 계절을 한껏 느끼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평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병원 진료비 감면을 실시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관내협약병원인 부평세림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일주일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보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2021 재난대응 안전항국훈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지진 발생 시 대설, 화재 발생 시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연습은 필수입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연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낙엽의 색이 변해가면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등산의 계절인 가을에 많은 분들이 산을 찾는 만큼 산행전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시 안전수칙에는 산행전 기상 상황을 꼭 확인하고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와 함께 체력 보충용 간식도 준비합니다. 물론 등산 중 음주와 흡연은 금지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평소방서는 등산로에 간이구조 구급함을 설치해서 가벼운 부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정해진 방역수칙 안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을산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